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 입니다 희망의 나라 한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후세계란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후의 그 세계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준비 했느냐면요 이와에대 그 명예교수 최준식 교수가 죽음학 사후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들어보고 이분의 강의하고 저하고는 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학자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돼 그래야 일반에서 듣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 사후세계를 알고 있어요 그 과연 무엇인가 궁금해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후 세계가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정리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최준식 명예 교수 이 양반이 한 얘기가 제가 볼땐 너무 거슬려요.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요 이 풍수지리학 자연활력법이 자연을 연구하면서 우리 전세계 모든 사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평화롭게 살수 있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했거든요. 이걸 연구하면서 이 자연의 위치를 알다 보니까 이 사후세계도 알게 됐고 천당과 무엇인가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 이런 강의를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천당과 지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다시 어, 이 최준식 명예 교수 죽음하게 대해서 말한 거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하고 비결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최준식 명예 교수의 그 어, 대강 이렇게 다섯 가지로 해서 분려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첫째는 사후생이 있는가. 어? 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사후생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생이라는 것, 생이라는 건 날생사 아닙니까? 사후생이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없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사후 사후생이 존재하는가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혼은 공중에서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영혼이 물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 원리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할, 할 거고요 영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영생을 부정하지 않죠 종교에서 영원히 산다 어? 어, 사후에도 영원한 삶영원하게 영혼은 영혼은 삶 응?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 뭐 이,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해야 종교가 성립되죠 종교의 그 논리가 그러니까 종교가 어, 영혼의 생, 영생을 부정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런 말도 참 이것도 어폐가 있습니다 뭐 잘못 한참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저 최교수 얘기는 사후생이나 전생이나 환생, 영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했는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기가 연구해서 한게 아니고 어 환생한 사람들, 죽었다 다시 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체험 또한 전생이라는 그 어, 많은 얘기를 듣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강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연구는 없다는 거지, 연구. 어? 이미 그건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온 거를 종합적으로 자기가 어,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공부입니다. 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진짜 사후생이 무엇이고 영원이 무엇이고 어? 뭐 이런 천당과 지옥까지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연구를 하게 되면 그걸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아 이분이 한참 공부를만 했지만 이 죽음학에 대한 그 연구는 들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생이 무엇이냐? 사후에 생이라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사후는 생이 없습니다 사후 영혼의 세계라 그래야 돼 사후에 영혼은 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는 영혼의 세계라 그래야 맞습니다 자왜 그렇게 성립이 되느냐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정신과 육체가 단일체로 통일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신과 육체가 통일됨으로써 내가 행동하려고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후에는 어떻게 되냐 죽은 동시에 죽는 동시에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육체를 떠나간 정신은 영혼이 되는 겁니다 왜 영혼이 되느냐 바로 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쌀과 밥 있죠 그러면 밥을 안 했을 때는 쌀이라고 합니다 밥이, 됐, 밥이 됐을 때는 쌀이 밥이 됐을 땐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살았을 때 정신은 바로 사후에 분리되면서 영혼이 되는거예요 영혼이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기가 되죠 아기가 성장하면 어른이 되죠 이와 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있을 땐 정신이라고 그러지만 사후에는 정신이 영혼으로 바뀌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이정신만 있는 거예요. 정신만 그러니까 생이라는 걸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후 영혼의 세계라고 그래야 돼그 영혼의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쉽게 말하면 천당과 지옥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 천당과 지옥이라는 건 제가 강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래서 사후 생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사후 영혼의 세계라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진다 그랬죠 일반에서는 아유 그 영혼이 과연 있을까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분리가 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영혼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있는 건데 영혼의 세계에 있는데 이게 언제 없어지느냐 언제 이게 공중에서 없어지느냐 찾는 사람이 없을 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세계가 백년도 가고 천년도 가고 오천년도 가는 거예요. 만년도 가는 겁니다. 어? 왜?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까지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역사를 공부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주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으면 은 영혼은 이제 다 이제 분해가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 박정희 대통령 이런 훌륭한 일을 세계적으로 훌륭한 일을 뭐 아운슈타인이 뭐 3대 성인 있잖아요 공자예수 이런 분들 영혼은 지금도 생생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이 영혼이 훌륭한 일을 한 영혼이 뭐 내일 없어지겠어요? 1 0 0년 천년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 뜻을 남겨야 된다는 거죠. 이름을 남기면 그렇게 영혼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얼마나 좋을까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런 살아 있을 때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지금 몇대몇 백년 후에도 이렇게 후손들이 이걸 어저이 어, 사용하고 있구나. 내 연구로 사용하고 있구나. 그럼 얼마나 영원히 보는 거나 행복합니까? 이게 바로 천당의 세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영혼은 살아 있다. 그래서. 2200년 전에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 죽었으나 잊혀지지 않으면 죽은 것이 아니다 죽지 않은 것이다 에? 사람은 죽었지만 잊혀지지 않으면 우리 후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잊혀, 잊혀지지 않았다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정신세계 영혼의 세계는 살아있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똑같습니다 노자 얘기하고 인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음, 뜻을 남겨야 된다 이름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영혼이라는 건 반드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영혼의 세계가 과연 있나 이거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각가지 생각을 다, 다 하는데 우리 이 교수라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결론도 없고 연구한 것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만 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거 들은 사람들이 요참그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아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잘못 아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요. 학자들은. 어? 아, 그래서, 연구는 많, 아, 아니 공부는 많이 했으나, 연구한 것이 없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 이분이, 그, 저, 강의를 한 게, 1년 전에 한걸라고 그래서 보니까, 170만명이 봤어요 엄청 많이 봤죠 이건 뭐냐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예. 그러나 정확하게 세상에서 이걸 정리해준 바가 없습니다 저같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해 준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냥 그럴 것이다 그냥 비과학적으로 얘기한다든가 어, 아까 얘기한 대로 환생한 사람들 전생 뭐 이, 이런 얘기를 많이들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또어 거기서 어떤 또 논리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생은 영원히 산다는 거, 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 어, 그 다음에 전생은 뭐냐? 여러분 전생을 어떤 사람도 있다 없다. 전생이 과연 무엇이냐 궁금하죠. 전생은 뭐냐 제가 평소에 뭐라 그러냐면 왜 전생을 어렵게 생각하느냐 내가 사, 과거에 살아 있었다 태어나 있었다 내 전생이 내 자식이면 그게 내전생이에요어 현재 내 전생입니다 현재 내 전생은 내 조상이에요 조상 내 직계 조상이 전생입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전생이란 앞전자 날생자 잖아요 어? 이미 내가 태어나 있었던 것이 다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음 종자를 가지고 있어 그종자가 계속 심으면 그게 감자면 감자지 어? 고, 감자가 고구마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게 전생이란 말입니다 그 시가 계속 지속되는 그것이 내 전생이에요 과거가 왜 전생을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분명히 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생이 어디서 환생 됐다 뭐 이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 그러나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현재 태화, 태어나 있고 수백 년 전에 내가 태어나 있었던 것이 내 전생이라는 거죠 그게 내 전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는 환생은 뭐야 환생은 사람이 죽은 뒤에 형상만 바꿔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환생은 형상만 바꿔서 태어난다 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환생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걸또 환생이라고 러고 어쨌든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환생은 반드시 되는 거예요 내가, 어, 내가 자식을 못썼을 때는 이제 환생이 없어지는 거지. 내 전생이 이제 내가 내가 태어나지 않는데 무슨 전생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제 전생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생되 되나 환생.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어, 지금 저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영혼이라는 것은 몸에 깃들어 사람의 정신 활동을 지배하며 죽은 몸을 떠나 존재하지 존재하게 되는 정신적 실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하여튼 내 몸에 혼이 깃들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 이거를 가지고 영혼이라 고 그러는데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국어사선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정신이라는 것은 귀신신자입니다. 귀신신자. 어?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정신을 내 정신을 귀신 그러니까 그 신이 더 혼란을 줘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게 이게 귀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아니라 이건 귀신의 역할에 귀신, 응? 바로 정신이라고 귀신인 짜닙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나의 정신을 집밟는 거, 내 정신을 어, 좌우하는 거, 좌지우지 하는 게 귀신이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귀신이 만드는 거다. 내 정신이 만드는 거다. 라고 그래 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마만큼 이 영혼이라는 것도 지금 어, 국어사전에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어사전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난 이해가 돼요. 어?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은. 내 너글 얘기하는 거 넉. 넉. 정신이 아니라 내너을 얘기하는 거야. 틀리는 거예요. 신과 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래. 영혼은 넉이 되는 거고 정신은 신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혼란하게 내 정신을 혼란하게 해주는 게정 귀신이지 넉이 아니다. 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영혼이라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 않더라는 얘기지요 그래 바로 이 정신이라는 게 뭐야 생각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인간 마음의에 인간 마음 정신이 그렇잖아요 내 정신대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곧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게 그런 역할 혼, 넉하고는 다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런 구체적으로 영혼의 세계 천당과 지옥 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이 풍수를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를 모르고 있다 어느 저 종교든 간에 어, 비슷하긴 해 비슷하긴 한데 실제 정확하진 않다 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한번 아이 이저 최준식 명예교수 강의를 듣고 아 이건 정확하게 어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이런 것도 어 제가 어 이런 풍수를 통해서 참 밝히는 게 많아요 뭐 사실상 모든 것을 다 밝혔다고는 듭니다 왜냐 우주와 지구의 원리까지 다 제가 밝혔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공부하실 분또 같이 연구하실 분 참여해 주시면 은 어, 같이 아주 인류를 위해서 어, 아주 여러분들의 미래 영혼의 세계가 편안해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ん<音楽>